입니다. 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드벤텍의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의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헬스케어,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어, 인텔이 CPU를 만드는 반도체 회사라는 건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인텔이 헬스케어 생명과학 음, 이런 쪽에도 뭔가를 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어, 어떤 산업군의 종종 관계없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이와 연계된 또 인공지능 데이터 드리븐 어, 비즈니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맡고 있는 헬스케어나 생명과학, 의료 어,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드벤텍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파트너와 어,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텔은 저희가 스스로 포지션하는 어, 모토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리콘 회사이지만 저희는 데이터 센트리 컴페니입니다. 예. 저희가 의미하는 데이터 센트리 컴페니는 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전 과정에 저희의 밸류를 녹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어, 무엇의 법칙으로망에 알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걸 넘어서서 저희가 다양한 에코시스템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어, 수 있는 어, 기여하고자 한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은 에코시스템 빌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인텔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저희 내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저희의 파트너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파트너가 아니시라고 하신다면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파트너를 모시고 싶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그어 인공지능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 부분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인텔이라는 회사가 하드웨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어그 컴파일러라고 아시죠?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는 몇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인텔입니다. 저희가 뭐 만명 이상의 소프트 엔지니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레퍼런스 디자인들을 제공해 드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죠. 지금 저희들이 팬데믹 상황의 끝으로 가고 있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보건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8순이 넘어오셨는데 파이자를 아십니다.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런 걸 아시고 모더나, 무슨 RNA가 뭐니?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제 이 정도로 헬스케어, 메디컬, 헬스케어, 보건, 의료 이게 이제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이미 녹아들었고이 부분에 어떠한 혁신을 이뤄낼 것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인테리어 글로벌 업체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발발할 당시에 저희가 이제 어떤 펀드를 좀 조성해서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저희의 파트너분들 에코시스템 파트너분들께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쪽은 제가 담당을 했었고 한국에서는 이쪽 분야로 어, 3년 전에 한 6개 업체 작년에는 한 5개 업체 올해는 지금 3개 업체랑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어, 하시는 영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취지와 어,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은 저희의 고객분들의 어, 새로운 트랜스폼에도 기여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어, 뭐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엣지트 클라우드, 오늘의 화두인 엣지, 그쵸? 렇 요새는 이제 IoT만 얘기하지 않죠. IoT는 기본이기 때문에 AIoT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IoT 플러스 AI가 기본인 시대가 이미 되었죠. 어,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할수 있는 장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엣지, 인텔리전트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제가 맡고 있는 의료 영역에서 인텔리전트 엣지 디바이스로 뭐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료 장비들입니다. 병원 가시면 엑스레이 찍으시죠. 또 MRI, CT, 체성분 분석기 이게 다 엣지 사실은 디바이스입니다. 이러한 기존에 있는 메디컬 장비들이 인텔리전트화되고 있고요. 어, 인공지능 기술을 이미 도입하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래서그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헬스케어 어, 시장에 대한 자료인데요.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의 자료지만 어, 한국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GDP가 헬스케어 산업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 메디칼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의 숫자가 IT나 기타, 뭐 반도체,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바이오, 대표적인 업체죠. 바이오 시밀러를 제조하는,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3명 중에 한 명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65세 이상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더더더 더, 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산업은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은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게 다 이제 저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고령화사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맨 오른쪽 보시면 헬스케어, 담당, 헬스케어 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워크포스, 메디컬 스태프는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무작, 무작정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은 늘어나고 비용은 증가하는데 메디컬 어, 스태프들은 줄어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헬스케어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기술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트렌드가 한 6가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매너적 보시면 페이먼트 리폼, 어, 여러 가지 혁신 종류가 있겠지만 의료비는 굉장히 사실은 비싼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보험이 없으시면 의료비 받으시기 굉장히 어렵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보험 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좋은 회사 다니신 분들은 싸게 의료비를 지불하시지만, 뭐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병원조차 가시기 어렵죠. 페이먼트 리폼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Personalized Care라고 되어 있는 부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를 어 지금은 동일한 예를 들면 두통약 동일한 약을 여러분의 증상에 따라 그냥 복용하시죠 하지만 앞으로는 정밀의료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맞는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시고 이미 지금 시작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밀의료를 하기 위한 기반은 뭐냐면 나를 아는 거고 나를 어떻게 하느냐 유전자 데이터 가지고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처방받았던 내가 치료받았던 이력 나의 병의 이력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밀 의료 서비스가 앞으로 주류가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병이 나기 전에 선제적인 치료도 아니죠 선제적인 접근을 하는 이제 시대가 이미 오고 있죠 암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맞춤형 치료가 <웃음> 유전자 베이스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많아서 어 지금 음 개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걸로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세 번째는 이제 컨스머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어 병원 안에 있던 의료 행위, 의료 서비스가 병원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텔레헬스, 그다음에 디지털 테라피릭.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피트니스 앱이 있어서 이 피트니스 앱을 특정 기간 동일하게 따라 했다는 게 검증이 되면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그 행동 자체가 치료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한국은 아직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어뭐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게임 앱 같은 걸로 해서 인지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은 지금 어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점진적으로 이러한 컨슈머라이제이션 그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 서비스화 에 대한 트렌드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산업과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죠. AIoT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좋은 타픽입니다. 시큐티 리 브리치는 뭐냐면 의료정보가 민감정보다 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많이 하시죠. 중요하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료 데이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되는 사업적 리스크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카카오 지금 문제 터지고 나서 느끼시죠? 의료는 개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더 심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산업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해야 된다. 인텔과 어드밴텍과 같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해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웃음> 서스테이너 <웃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 ESG 경영 화두죠 저희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기존, 기, 기존의 의료 서비스가 치료에 의한 거였다면 앞으로는 예방 더 나아가서 인텔리전트 헬스로에서 내가 먹는 음식, 환경 환경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까지도 확대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라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폭증에 대해서는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맨 왼쪽 보시면 전 세계 데이터의 30%가 의료, 메디칼, 헬스케어 데이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은 너무나 훌륭한 데이터가 이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도 다 병원에 내 거는 아니지만 병원에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 인공지능을 말씀드릴 때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의료 데이터는 데이터의 품질이 너무나 좋습니다. 비싼 정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라벨링을 하는 정답지를 만드는 활동을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죠 아니면 인턴 레지던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이 모인다는 예, 그분들이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도 좋고 레벨링도 똑똑하신 분들이 제대로 하시고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솔루션이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인공기능 모델 솔루션들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부분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네 가지 정도 필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비쿼터스 컴퓨, 그러니까 컴퓨팅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한다. 커넥티비티 모든 게다 연결돼야 된다. AIT와 일맥상통한 얘기죠. 또클라우드 엣지 인프라스트럭처. 요새는 서비스 하실 때 나는 모든 걸다 클라우드에 올릴 거야. 나는 모든 걸다온프레미스를할 거야. 나는 모든 걸다 엣지에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어떤 부분은 클라우드 쓰시고, 어떤 부분은 엣지 쓰시고, 어떤 부분은 온프레미스를 쓰시고, 하이브리드죠. 비율의 문제지 오로나띵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트ificial 인텔리전스. AI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회사 관련된 얘기라서 좀 스킵을 좀 하고요. 어그 라이프 사이언스 그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한네 가지 정도 산업군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그 지노믹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어 인텔이 이 지노믹스를 분석을 위한 그 GATK라는 그 오픈소스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툴을 브로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와 MIT가 합자해서 만든 기관에서 릴리즈를 하는데 그 툴을 릴리즈 할때 검증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저희랑 같이 예, 설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어떤 마케팅 지원도 하고 있고 그 한국에서 지금 KDNA 사업이라고 해서 향후 10년 동안 100만 명의 한국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 유전자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솔루션은 저희한테 안 맞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왓슨 IBM 왓슨 서비스가 한국에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왓슨이 제공하는 제안하는 약이 한국에서는 없어요. 아니면 의료 수가 배정이 안된 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정밀유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분들의 DNA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결정은 안 났지만 예산 심의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정밀유료가 굉장히 많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AI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왼쪽이 IoT 장비, 이제 AIoT 장비라고 하죠. 이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엣지 서버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우드나 온프레임스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어 어떤 그 인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전달해 준다든지. AI 모델을 그 개발하는데 사용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의 흐름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흐르죠. 그리고 모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통 흐르죠. 모델이 서비스로 디플로이 되려면 엣지단, 종단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흐름들을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인공지능 솔루션들은 이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어떻게 유지 보수되고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그 모델과 관련해서 어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적절한 툴들을 통해서 어 인공지능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이제 트레이닝 작업 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 작업을 어 완료되면 트레인드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 트레인드된 모델을 적절한 어떤 그 추론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생성되어야 되는 그 추론 서비스 그 추론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제 서비스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안에서 <웃음>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그 솔루션 업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미있는 논문인데요. 페이스북이 만든 논문입니다. 어, 보시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 분석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 랭킹 알고리즘, 포토 태깅, 서치,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스피치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 인퍼런스와 트레이닝을 구분한 겁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실 때 트레이닝 하시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으시죠? 엔비디아, GPU, CUDA 네. 그쵸? 그래서 트레이닝 보시면 GPU가 뭐 쓰시는 게 유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신다는 건 뭐냐면 인퍼런스를 한다는 겁니다 트레인된 모델을 인퍼런스 시키는 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는 그럼 위에 보시면 인플루언스 리소스 보시면 공교롭게 이거 저희가 만든 논문이 아닙니다 공교롭게 CPU만 있어도 된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모델 트레이닝 하실 때 GPU 리소스에서 병렬 프로세싱 쓰고 이런 CUDA 프레임워크 쓰고 맞는 얘기세요 그게 효율적이십니다 근데 서비스를 하실 때는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사례인데요 <웃음> GE 헬스케어의 그 에디슨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해서 자사의 디바이스에 쭉 뿌리는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g 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는 어떤 비싼 디바이스는 GPU가 있고 안 비싼 디바이스는 GPU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 모델이 다 돌고 싶은 거예요. 다 돌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어? 인공지능 모델 돌리려면 GPU가 무조건 있어야 돼. 앵비디아 일단 봐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반드시 그렇진 않다. 반드시 그렇진 않다. 그래서 G은 어떻게 하냐면 그인퍼런스 서비스 할때두 가지 모델을그 파트너분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GPU에서 돌수 있는 모델. GPU가 없어도 다소의 퍼포먼스 디그레이데이션은 다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정한 그 퀄리티 바를 만족시킨다면. 없어도 되는 모델을 요청합니다. 왜? 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비스를 하실 때그 서비스 디플로이의 커버리지가 여러분들의 ROI와 직결됩니다. 네. 내가 만든 솔루션이 A10이 있는 GPU에서 만더라 서비스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가시죠. 이거는 뭐 클라우드를 쓰시든 온프레임을 쓰시든 엣지 디바이스 쓰시든 관계가 없어요. 그쵸? 서비스 코스트가 증가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인플런스, 서비스를 하실 때 인퍼런스를 고려하셔야 되고 인퍼런스 하실 때 아프티마이제이션이 중요하시고 아프티마이제이션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서비스 코스트가 줄어들 수 있다. 이거는 수익성과 아주 직결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GPU가 필요 없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게다 GPU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반박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반박한 게 아니고 페이스북이 반박하는 겁니다. 참고로 인텔도 GPU가 나옵니다. 이미 나왔고,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헬스케어 쪽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의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디컬 이미징 가지고 폐 사진으로 병변인식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도 루니, 뷰노, JLK 다 상장사죠 이분들이 근데 수익은 아직은 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인퍼런스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웃음> 제가 보기에 어쨌든 그런데 메디컬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료 검진 데이터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지노믹스 데이터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엔도스코피라도 내시경 동영상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맞는 컴퓨팅 리소스를 선택하시고 그 컴퓨팅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단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버라이어티한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수 있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E와의 협력 사례고요. 어, 저희가 그 스마트 하스피털이라고 해서 병원 자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한국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개선이 에서 필요하죠. 또 아까 말씀국렸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말씀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 한국에서 한 기타 등등 또 저희가 제약사와의 협력 사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어이 메디칼 헬스케어 생명과학 분야는 앞으로 해온 거보다는할 일이 더 많다 그리고 임상 얘기하시면서 주가 조작에 대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는 제대로 하실 때가 됐다 팬더믹 이후에 이 산업이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